와, 막 나비도 있고요. 길망하면 어떡 하니? 망 와, 와, 나비도 있고요. 길망하면 어떡 하니? 망 와, 와, 나비도 있고요. 길망하면 어떡 하니? 망 와, 치 <목소리> 야. 난 너무 멋져. 내가 of 나한테... them.